임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대는 뭐 사, 3억대에서 다양하게 분양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대표가 아는 지인인 것도 있지만 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메디컬 빌딩의 최고 장점인 임대가 완료되고 5년까지 일단 기본적인 임대 수익 확정에 대해서 판매조건부 확인서까지 작성을 해준다고 하니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관계자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